안녕하세요! 원샷맨입니다! 착! 오늘은 썬키스트 섬유 드링크와 버스켓 드링크를 마셔볼 건데요. 그러면 원샷해보겠습니다! 착! you 정말 석류의 맛이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석류와 청포도의 조합이 완전 잘 어울렸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